아니, 아니, 네. 끌게요. 이제 이제 저기, 버퍼가 있어서 안 되겠어. 사이즈 좋다. 저도 사이즈 좋다. 여다 없이. 오우, 와, 어마어마하죠? 와대왕가와 <웃음> 여수가비 여수가비 오래간만에세대만은가보요와 뭐, 손맛 진짜 끝내주셨겠네요 아 예. 어, 이거 뚜꾸미 같다 아 이거 오 뚜꾸미 아니네 속살이 좋아요 전부다 피딩이야 피딩이야 피딩 이거 네. 어 좋아 그래 어우 이 정도만 나오면 뭐 You're sick, k i 그러니 여기 누나야? 역시 불 여기 추꾼이 같다 아이고 그래. 오전 오후 초반까지도 꽤 살려줬으니까 작들에담겠습니다 저보다 드려야 되는 분이 계셔서 실방이라도 다안 터지고 계속 됐으면 이만한 걸좀 살려드리면서 터려주면서그렇게좀 했을 텐데 녹화니까 긴 한데 너무 많이 담아 되니까 여 왔어요? 오신 녀석. 그러게요. 예. 네. 그러면 70, 70개를 못 채웠어. 그러게. 아 아까 아까 저기 개, 되게 괜찮았었는데. 훨씬 거의 사가지고 그나마 여기가 가는 자리라. 아. 허 그래도 값이 나와. 에이. <웃음> 한차를 얼마를 주신 거요? 갔다. 어? 거기 어? 갑이브님 거는 바닥에다 파이브들 해. 저 작은 것들 방생하는 게한 7, 8 여덟 마리 되는 거 같은데. 아 근데 오늘 사이즈 엄청 좋았어요. 더 좋아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돼. 저저 밑에 사장님 그 통통영 여수 그런 사이즈 나오신 잡으시는데. 거. 예. 어 네, 손맛이 그냥. 어 좋아 아까 여마리인지열리인지동시막 했죠. 예한한십분 네. 네. 만에 그렇게 나왔어요. 누면 나오고 누면 나오고 이거 주꾸인가 그랬어. <웃음> <웃음> 광어 나무차 타는 그분까지 봤는데. <웃음> <웃음> 광어 나무차 초해산 건축 분들. 아 근데 오늘 포인트가. 그 실시간 그것만 됐으면 오늘 완전 대박이었을 텐데. 네, 맞아요. 천상, 근데 여기 고, 고기가 나오니까 어떻게야? 제대로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아유, 아니에요. 전 오늘 엄청 잘 놀다 갑니다, 진짜. 예, 네, 예. 우리 저기, 끝없이. 예. 주유님이니까 말있어 아우, 알겠습니다. 하실 분들은 다 세니까. 네, 네. <웃음>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보조 세번 세 아, 누르셨죠? 그 아우저 안좋은 날일으게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어, 저항이 안좋아서 좀 죄송합니다 10월 중순에 온도 이틀동안 3도나 떨어졌는데 클럽시 어, 패치 이벤트는 68개 적으신 달봉 아저씨 달봉이래 <웃음> 가족 유튜버님에 대상하셨습니다 네. <웃음> 아, 실시간이 안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실시간에서도 대박 난건데 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당한 클럽식 피싱 대양호와 함께 했습니다. 어, 우리 조사님도고생도 많으셨고요. 대양호 입방시간 1시간 10분 정도 소요할것 같습니다. 와, 아, 1시간 10분이면 이거 뭐. 천천히 정리 들어오세요. 어, 정리 끝나을까요어요하